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오늘은 저전 시간에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와서 아, 이 시점에 꼭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아, 유튜브를 준비했습니다. 저 전문은 이쪽 그 화면에 제가 이렇게 다 실어서 보낼 거고요. 아, 다 시간 관계상 다는 얘기 못하고 처음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 사업자가 가입을 하고 세명 회원 가입시키고 좌우 6명씩 사업자에게 매달 36만 포인트씩 하고 판매사 이상 직급자들은 70만 포인트를 매달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아이디로 포인트를 넣게 한다고 합니다. 이때 36만 포인트를 넣어야 할 사람이 들어와 줘야 하기 때문에 타 라인에서 어렵게 진행하는 직급자들만 리크루팅을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에 36만 포인트 를 일곱 번을 하면 판매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 저에게 얘기한 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점점점 아, 이걸 만든 스폰서와 미팅을 하자고 어, 점점점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그 전문 내용을 갖다 저, 저, 저 이렇게 하겠어요. 그분 성함만 안 밝히고요. 왜 그분 성함을 안 밝히냐면 은 저도 네트워크를 바닥 섭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그 생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갖다 보호해주는 자원도 그렇고, 그분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무런 실익도 없는 걸 가지고 제보했다고 래서 그분이 이렇게 뭔가를 갖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이익이란 게뭐실질적인게 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뭐 배신자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막 그, 그거에 편승해서 뭐그집 끝까지 가놓고 뭐 지금 와서 그러냐는 동뭐 이런,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너는 배신자야, 뭐 이런 좀 왕따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수의 행포가 지금 아주 여기저기서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000권, 분권 2,000세트 완판. 준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크로가 이번에 그 발표한 판작의 조직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거기에 자기네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마이크로 유튜브 보라고 아주 그렇게 뻔뻔스럽게 저를 팔아가면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의 뭐 향약, 개조직처럼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어차피 유실되는 그거 없이 이렇게 해서 딱딱 어차피 사업자라면 뭐 건들건들 하는 사업자든 뭐 희망고문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문의는 뭐가 되고 했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세월만 낳고 있는 그런 분들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기가 쏠깃하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거는 마이크로가 얘기하는 그 추가가 제재조치하고는 하등에 관계없다. 우리끼리 꽤 품앗이 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마이크로가 얘기하는 그 추가적인 제재조치. 제가 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뭐 사법적인 뭐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본사의 직원도 아니고, 뭐 직급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냥 책장사일 뿐입니다. 책장사이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제 나름대로 깨달아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시스템의 체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 네트워크에서 두 번씩이나 성공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최상위까지도 직이 시스템들에서 성공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유독 애터미에 와서만 빌비거리고 있어요. 2010년도 5월달부터 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나 여기나 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나 뭐안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그때 당시 우리 제 그룹에서도 분위기가 왜 여기 와서 왜 어아메 얘기하세요 이런 분위기 였거든요 제가 뭐 그런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시스템대로 안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냥 막 질러서 가고 이런데 이런데서 나한테 얘기도 걸지 말고 나는 안하면 안했지 그렇게 는 안한다 그러고 전 그때 책상자로 돌아쓰게 된 거거든요 그것은 전화음대로 해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 하지 않으면 나는 할 재간도 없을 뿐더러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전 그것밖에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안 하면은 담을 쌓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만 이렇게 지났어도 별 그게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올바르지 않는 길을 아무리 그게 돈이 된다고 해서 그 돈은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10, 돈이 되는데 10년간 문희 국장을 하고 있겠냐고요. 문희 팀장, 문희 국장, 문희 본부장 뭐 그냥 거의 모든 직급이 다 문희 문의, 문의 아닙니까? 문희. 문의? 문희는 그냥 말하기 편해서 문희 국장이지 문희. 문의, 뭐, 본부장이고, 문의총장이고, 문희 문희크라운이고문희 임페리얼까지도. 임페리얼 중에서 지금 상한선에 두, 상한선에서 월에 1억 받는 사람이 과연 몇명 될까요? 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왕창 줄줄이 사탕 지급조정할 때나 상한선 한번 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안 되거든요. 왜? 다들 그 밑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데 될 리가 없죠. 근데 겉에 나가서는 다들나가서뭐 내가 크라운이네, 내가 뭐네, 그러고 아주 뻔뻔스럽게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아주 기억질이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독외청청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즘 와서, 요즘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게 지금 이 지금, 어 아까 읽어드린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문을 다 이렇게 볼수 있게끔 자막처리를 할 건데 이게 아주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이거 마이크 허, 허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조항에 다 걸립니다. 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안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조직적으로 일을 했죠.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탁탁 3명씩 맞춰서 뭐 36만 PB. 여기 A4용지 또 나오죠. 그래서 또 판매사 이상은 70만이래. 이건 자발적인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구매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사업자들의 역할입니다. 그거에 대한 나의 공유한, 그러한 서비스, 공유한 시간과 노력, 그거에 대해서 받는 게 후원수당하고 직급수당입니다. 근데 이건 완전 왜곡 정도가 아니고, 이게, 예, 말만 바꿔서 향하, 뭐, 뭐, 편하시니, 을쩍을쩍하지만, 3년 전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 저쪽 그 부천지역 뭐, 이쪽에서 그냥 난리, 난리생 브루스를 했던 그 뭐, 국장에 이거랑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마이크로가 얘기하는 거, 추가,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예, 그분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또 그분은 또 앵벌이고, 또 그, 이거를 뭐 대단한 거라고 36만 포인트 하니까 2만 pb 정도 남는 252만 pb 까지 곱하기 하면 딱 나오죠. 이게 산수니까. 이걸 무슨 대단한 비책이라고 그 스폰서한테 가면 지금 얘기 못한 뭐한8 90%를 더할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추가 조치에 1, 2, 3 4 형사 고소권의 추가적인, 추가적인 가중 처벌에 그리고 N과 4등 적용에 부담을 주는 행위, 무슨 행위, 유인행위 다 걸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아주 종합판이거든요? 글자는 몇개안 되더라도 종합판인데 그거 아니라고 또 저를 팔아가면서까지 그런대요.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옛날에 3년 전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저 검증도 안된 사람 책도 보지 말고 뭐저 사람 거는 뭐 유튜브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보면 은막 난리를 치고 막 했던 그 사람들이 저를 또 팔아 가면서 언제 언제부터 저를 갖다 그렇게 아 그랬다고 그래서 마이크로 뭐 우린 동영상을 공유한다는 동, 우린 항상 마이크로 거거라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이건 거기하고 전혀 마이크로 에서 얘기했던 그거 하고는 우린 전혀 우리끼리 이렇게 뭐돈 많은 거다 그럼 말을 그렇게 바꿔서 는데요 그것도 또 그리고 그 얘기는 뭐 임페리얼, 모 임페리얼. 저그 임페리얼 이름도 밝히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끼리 이렇게 그냥 그 싸움이 나게끔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추구하는 이 유튜브는 진정성을 추구하고 너무 그렇게 쌍스럽지 않게 남대로 점잖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제또 이미지하고 또 제가 또 어떻게 살았던 그거하고 마치 그거 그냥 이 전투구나 시키고 그럴,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밝히고 싶어요. 근데 밝히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그 임페리얼이 넉넉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실성한 사람은 아니고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그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앵벌이 하고 그뭐 이걸 획책했다고 하는 그뭐 비책을 개발했다는 그 스폰서가 이런 사람들이 아 우리 임페리얼께서도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조금 그냥 조용히 찬찬히 진행하지 너무 그렇게 그렇게 하, 그냥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해서 이미 추임받은 것처럼 임페리얼을 팔아가면서 그래요. 그모 임페리얼을 팔아가면서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들으면서 전, 전화통화를 많이 했으니까 그 이걸 제보해 주신 분하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임페리얼이 그걸 갖다 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임페리얼을 그모 그 임페리얼을 갖다 끌어 붙인 겁니다. 왜? 그 임페리얼이 뭐할 일이 없어갖고 그 하부에 있는 그분들 어? 바쁜 양만들 있는데 그분들 해갖고 그때 왜 나를 팔았어 말았어 그걸 러 따지겠습니까 또? 설령? 그러니까 적당할 때 자기 유리할 때 이건 다 임페리얼한테 추임도 받아서 한 거니까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뭐 뜯어다 붙일 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제보를 하고 어, 당신네 그룹에서 그런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된답니다 그러고 아뭐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펄쩍 뛰면서 그러겠죠 그리고 누군지 뭐뭐 뭐 잡아서 뭐 싸움을 하든 뭐를 하겠죠.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점잖지 못하고 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사람 제가 보기엔 1 0 0그 자기가 자기 말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말 끌어도 끌어다 붙이고 자기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임페리얼도 끌어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열한 사람들이 유인행이를 갖다 이렇게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 누리냐면은 지금 희망 고문 당하는 그 판매사 팀장들, 또 국장들 문이 짜가 붙는 분들이 있죠. 자기 스스로 생각면난 문이야, 아우 쪽팔려 죽었어.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이제 그나마도 이것도 안한다고 배운 게 이건데 뭐어떡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왜? 다 사업자들이니까는 그래도 몇 년을 했던 문이 국장이든 뭐 문이 모든간에 했던 가락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 이름으로 돼 가지고 자식 이름이든 또 아니면 뭐 이모까지 거동된대요 이제 바다만 먹자 이런 얘기죠 뭐 그래서 이모의 이모까지 이렇게 거동이 돼갖고 우리끼리 짝짝짝짝 맞춰서 이렇게 풍아시 돌듯이 이렇게 하면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이렇게 해서 유인행위를 갖다 결국엔 그 뒤는 유인행위거든요 그거 한번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판매사 되고 이러면은 전시간도 얘기했듯이 인형과 또그 이름 가지고는 어디를 못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가 어떻게 되고, 이 문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관계없이, 오로지 자기 그, 그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득을득을 합니다. 자, 그왜 이렇게 됐느냐? 뭐 맨날 이런 것만, 이제 하도 지겨워요. 저도 이런 얘기, 뭐 하도 많이 제보를 받으니까 거기서 거기에 이건 뭐 36만 pb를 가지고 뭐 판매사 이상은 70만 pb를 해갖고 딱 자갈라 맞췄어요. 또 어떤 데는 45만 pb로 뭐 6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판매사 이상은 자유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레벨 아류작들이 엄청나게 지금 여기저기서 이게 제일 유리하네 그러고 뭐개산기 갖고 다니면서 맨날 그거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그거 그거를 사업한다고들 지금 13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시스템을 몰라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이 소경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총장이 된 사람이 나와서 우리 애터미는 시스템이 없는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너스레 웃음을 자기도 얘기하면서 겸면적은지 그게 현실입니다. 왜? 자기도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가리켜 여기에 시스템을 아는 사람 몇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지금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추가적인 제조치가 나오니까 이제서야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는 우왕좌왕하고 마음적으로 고만둘래니, 제품이 너무 좋고, 회장님이 너무 좋고, 애트면 너무 반타고 초고속성장에서. 되는 사람은 봤거든. 그렇게해도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는 고만두지도 못하고, 희망고문을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무시한 숫자가. 거의 다라고 봐야 돼요. 이런 조치가 13년 만에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이제 문자화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곧 시행, 일벌 시행, 예고, 예고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마이크로 외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느냐? 자, 저보다 또 유명한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할거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도 이그분들 직급 도전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껴있잖아요. 중간에 껴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안 받아 먹었습니까? 아니, 난 몰라. 모, 몰라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거기 가담했었어요. 은년중에 가담을 했던좀 점잖게 가... 다담을 했던점 점잖게 가담한 사람들이 당나풀지도 모르지. 그냥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근데 그들도 직, 직급들이 뭐 본부장, 총장 막다 이래요. 그렇게 해서 여섯과지한 사람들이 크라운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때가 이럴 때가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 순간 그유튜버 한편에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냥 배신자로 나기니까 찍히는 분위기에요. 다수의 행포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 혼자 독야청청 이러고 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저보다 더 유명한 유튜버들, 거기 중에서 여기에 자유로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자유로워서 막 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또 그러면, 그래도 난초지가 이렇게,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그, 링컨이 얘기했나요? 그,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 Honest, honest is the best policy가 제 좌우명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머리도 그런 구조로 갖고 있어요. 태생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유전자 자체가 그런 건지 이렇게 조금 왜곡하거나 이러면 은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해 못하면 저는 이렇게 캐묻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거짓말 같은 거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은폐하고 해서 또 그거에 또 다른 거짓말을 또 이렇게 양산을 해야 돼요. 그거를 또 맞추려고 또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게 기억을 못하는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어? 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맞춰서 거짓말을 하려면 은또 그거에 또 덧붙이고 요 그게 머리가 회로가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자가 눈이 있다나 눈 감고 있을 때나 꿈을 꿔도 좀 똑같은 소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지식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직하다는 소리 좋게 얘기하면 정직하다는 소리 그니까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얘기한 건다 진짜입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없고 거짓말을, 거짓말을 이렇게 섞어서 자 뭐, 못담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 유튜브 같은 거안 해요. 제가 왜 이런 걸 합니까? 이 나이에 뭐할게없어고 이걸 해가지고 이거 짜들면 뭐 얼마 나온다고 이런 거안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애터미는터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오죽하면 거룩한 애터미라고 얘기합니까? 자, 거룩한 회터미널 회장님이 또 거기 그 초기 멤버들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아주 거룩한 전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아주 절대품질 절대가격 유일무이하고 앞으로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 그거를 그 지금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너무 개판으로 문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면 지금도 막 책을 읽어도 참 머리에 안 들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도 그렇게 즐길 잊지 않았던 몇십 년간 안 읽었던 사람들이 저처럼 맨날 책을 보고 뭐 그런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와서는 어, 젊으신 분들이 이거를 알아듣고 어, 또 유튜브를 개설해서 이렇게 하던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저제그초창기에 김영화 팀장이라고 신영산 센터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승영 센터장이라고 여기 아자줌을입고 가는 그 임승영 선장 그리고 옛날에 한번 저희 강의 나왔던 세라리 이세랑 사장 같은 분들은 굉장히 타고난 그 약간 천재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아 팀장만 하더라도 근데 그거 보고 청량리 그거 초창기 했던 그것만 보고도 아 이게 이렇구나 그래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유튜브 몇 번은 그 책도 없었대요 그거만 스스로 깨달아서 퍼즐이 맞았습니다 이 뒤에다가 1번, 2번, 3번을 써줬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그대로 초지일간 지금까지도 그냥 꿋꿋하게 해나가요. 그건 천재성이 있는 분이에요. 부지런하기도 엄청나게 부지런하지만 그리고 임승영 사장은 천재예요. 뭐자타공인하 천재입니다. 그리 어떻게 네트워크 경험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 저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저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화 팀장도 처음 제가 만나서 한한달 정도 이렇게 지나는 거 보고 이렇게 저랑 그땐 자주 만났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당신 나보다 한 150%나 낫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했다. 아이 과천의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똑같아요. 그 이세란 사장도 여자분이지만 도 그리고 뭐 이렇게 화려한 그 학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타고난 그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하는 분들은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팁을 드린다면 은 책을 세번 읽어라. 근데 저는 천재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저는 노력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생기고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머리가 좀 조합할지 모르지만,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천재, 수재 쪽는가지가 않는 그냥 범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 시스템을 깨닫고 하, 하니까는 그때부터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뭐가 이렇게 딱, 에, 이게 흔한 무슨 성관 같은 게딱 어느 순간 시스템이 아 이거였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시스템이 훤히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제가 딱 그때 아메이하고 9개월 만에 제가 그 눈을 뜬 거예요 제 스스로 깨닫고 저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러고 나서 그 퍼즐을 갖다가 나름대로 조합을 해보고 하고 그걸 대입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음이 있던 그거대로 그대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 제 책을 이해하고요. 또 나는 세번 읽고 나름대로 이해한 거, 안한 것도 백번 났죠. 근데, 그것도 좀더 나가서 깨달을 정도가 되려면은, 수도 없이 유튜브로 보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로 보고 책을 보고,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랬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세 분의 여자분 한분 포함해서 이세란 사장, 임승연 사장,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이 아사리판에서 이 거룩한 애터미 속에서 이그 순엉망진창 가짜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 여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할거 없어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했던 임페리얼 다 포함. 박정수 임페리얼 그분만 제가 이름을 까는데 그분은 그거를 알고 커밍아웃을 점잖게 하셨어요. 그건 원래 점잖, 점잖, 점잖은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총장이라도 항상 팀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 고러고장잖 그렇게 몇 번씩이나 하는 거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지. 뭐. 그걸 가지고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그건 아닌데 인정을 할 거면 인정을 하고 나야 이 문화가 바뀌거든요. 그것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의외 어쨌거나. 근데 이제 뭐 그런 세월도 지났고 이제 뭐안 되니까 는 회사에서 오죽하면 이런 추가적인 이 거룩한 애터미 본사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기대도 좋으시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는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거왜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 그게 원리가 왜 그런 거지 책을 아무리 읽어도 저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거기서 아미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 그렇게 깨달음이 와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다 들어오면 원래가 이 시스템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한것 뿐이지. 그걸 뭐더 연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단물지라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어, 원래 그렇게 깔려있는 대로 그거 구분들 저부터 더 많이 성공하고 그랬어요. 저처럼 따지고, 이게 왜 이럴까? 원리가 왜 이럴까? 자꾸만 따지다가 저 세월 다, 세월 많이 보냈습니다. 사실. 그분들부터 성장도 늦었어요. 그러느라고. 그 대신에 깨달아서 한 거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돌로 큰 사고 나고 이렇게, 식물인간 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어디 가서라도, 원고 하나 없이도, 그냥 좀 어디나 떠들 수 있는, 그, 그, 만큼 그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그세 분의 공통점이, 다 그래도 5년, 7년, 그 당시에 5년 이상씩은, 바닥에서부터, 그냥, 저기, 그냥 막, 그냥, 기억이어서, 이게 왜안 되지? 그러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아주, 그 쓴물을 많이 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에 문이 자붙는 수많은 그분들이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여러 그런 분들이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다면은 지금 그 계급장 뜨시고 이제는 내가 이걸 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알아보든 말든 간에 어차피 1, 2년 되가 되면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64년에 그거를 가지고 켜켜이 수억 번 이상의 그 진짜 요만한 름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검증이 검증이 검증을 다 거친 건데 뭘 우리가 스스로 검증할 게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안 되면 이해하게끔 열심히 보시고 연구를 하세요. 근데 기왕에 하실 거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깨닫는 단계가 되면 바로 틀려집니다. 그세 사람이 공통성이 깨닫는 단계 요즘 최근에 뭐 댓글을 하시는 분이 신규 같으신데 그냥 옛날, 2년 전에 했던 그 유튜브를 보고 또 그거 옛날에 그 면역세포, 제가 뭐 인식세포니 뭐 이러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해병대 돌격대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다공부한자마다 바로 댓글 달고 바로 닫고 고 그분은 저랑 비슷한 노력형, 노력형이있어요 언젠가는 됩니다. 언젠가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큰 일을 저질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노력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왜 시스템을 해야 되는가, 원칙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실무적인 의미에서 아주 실질적인 거. 왜냐하면 제 유튜브 듣는 분들은 예 진짜 신규들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냥 이러지도 문이자도 아니고 문이에 껴 있는 분도 있고 그냥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건 아니야. 그렇게서 해 이렇게 있는 분들이 근데 요즘 또 어, 책도 옛날에는 한두권 이렇게 한권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요즘은 세 권, 일곱 권, 여덟 권씩 이렇게 집단으로, 벌써 조짐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옛날부터 내가 몇년 동안 마이크로콜 들었는데, 인제는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 조짐이, 전책 나가는 것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하시고, 아 연말도 되고 해서요, 더 이상 저도 늦힐건 없어요. 맨날 이런 제보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음에는, 왜이 시스템을, 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아 이해가 아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 갖고 아주 제가 가급적 쉽게 아 그래서 이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되겠구나 어렵지도 않겠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게 렇 설명하려니까 저도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쉽게 표정 현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표현하느냐가 그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거구나 다깨다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에 책을 보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저또 하느라고 요즘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은 그, 이게 돌아가는 원리, 그걸 갖다가 아, 확실하게 아주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할 거니까 다음 편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